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집에 대한 이야기로 판교 단독주택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일종의 판교 단독주택 리뷰입니다. 한복주택은 마당과 지하층 1층을 한가구가 그리고 2층과 옥상 정원이 한가구와 살수 있는 집으로 스키플로어 기법으로 설계된 필요에 따라서 한가구가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두가구로 분리해서 살 수도 있는 소위 말하는 캥거루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에 이 칸막이 유리벽을 설치하면 독립된 두 가구가 그리고 이윤리벽을 간단하게 철거하면 한 가구가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는 집으로 건축규모는 대지가 70평이고 건물면적은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해서 71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독주택은 아파트가 그저 먹고 자고 싸는 주방과 침실, 화장실만 있는데 이러한 좁고 단조로운 아파트는 재택근무 등으로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코로나 시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러한 단독주택은 담과 같은 다양한 실이 있습니다 그 지하층에는 다목적 실로 해서 여기에는 음악이나 운동 오디오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 1층에는 자전방두개와예비실이 있으며 2층에는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 안방, 서재 등이 있고 옥상에는 다락과 데크, 놀이터, 텃밭, 꽃밭, 정, 연못, 정자등이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방과 공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각광을 받을 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